네덜란드, 스웨덴, 체코 등이 나라들은 헌법의 규정 없이 법률로 그 행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법률로 둬도 된다. 맞죠? 네, 그렇게 돼 있는데? 네, 네, 네. 음, 여러 나라들이 이법관이 오히려 다수인 사업형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 법검사해보겠습니다. 법관들이 법관들의 인사를 받는다고 해서 꼭 내부로부터의 독립성이 켜진다라고 전 보기가 어렵다. 법원행정처가 국회에 제출한 검토 의견서 이 의견서를 보면 우선 헌법 101조 제1항에 대한 헌법 교과서들의 해석을 기반으로 해서 사법행정권을 법관이 행사해야 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맞죠? 예. 어, 그런데 독일의 경우를 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독일 기본법 제9 2조의 경우에 도여 사법권이 법관에게 맡겨져 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법권은 각급 법원을 통해서 행사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 헌법 101조 와 같은 내용으로 보이시죠? 아,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독일에서 사법 행정을 법무부 등이 담당하는 것이 위헌이다라고 주장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뭐 저는 관문해서 아직 잘 모르고요. 저도 모르 모르고 본 적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법 행정위원회 사법평의회가 헌법상 규정되어 있는 나라와는 달리 우리나라 헌법에는 그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사법행정을 총괄하기 어렵다라고 이 의견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맞죠? 네. 예. 법원 행정처의 의견대로 프랑스나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이 사법평의회를 두고 있고 그에 대한 헌법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 찾아보니까 네덜란드, 스웨덴, 체코 등도 사법 행정 위원회를 두고 있고요. 근데 이 나라들은 헌법의 규정 없이 법률로 그 행정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유럽 평의회의 법관 독립 효율성 및 책임성에 관한 권고를 보니까요. 사법 행정 위원회 설치를 강력하게 권고하면서도 그 근거로 법률 또는 헌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헌법 규정에 의해서 사법 평의회를 사법 위원회를 두는 것도 괜찮고 법률로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공고의 내용 맞죠? 이 그렇게 돼 있는데요. 예. 네. 네. 그래서 꼭 헌법의 규정이 있어야만 사법행정위원회를 둔다거나 또그 사법행정위원회가 행정사무를 총괄할 수 있다라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법행정위원회가 만들어져도 비법관이 다수인 경우는 선진국가의 사례에서 보면 드물다라고 이 의견서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보시죠. 자 저렇게 여러 나라들이 비법관이 오히려 다수인 사법평의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사법평의의 구조를 갖고 있는 80개국 중에 법관의 비율이 평균 43% 정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 의견서에 어, 언급되어 있는 내용과도 좀 맞지 않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네, 뭐, 더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관 인사는 법관의 독립을 위해 법관만이 관여해야 된다라고 이 의견서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농단 사건이 불거졌을 때 언론 보도드립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판사들이 인사 불이익 때문에 이 행정처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거절하지 못하고 심한 압박감을 느꼈다라고 호소를 합니다. 공소장에 보면 은 행정처 요구에 따라서 위헌적인 행위들을 했던 판사들이 행정처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불이익을 두려워해서 저항하기 어려웠다라는 표현들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법관들이 법관들의 인사를 맞는다고 해서 꼭저 내부로부터의 독립성이 지켜진다라고 저는 보기가 어렵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현재 법원 행정처에서 보내온 의견서도 저희들이 참고는 하겠지만 외국에 다른 입법례들도 많고요. 이 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또 해석의 여지도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법원도 이 법원조직법 개정 논의에 있어서 가장 국민에게 바람직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사법체계를 만든다는 관점 하에서 많은 의견들을 이외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